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제가 한, 어, 2주 전에 그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어, 제가 어, 조금 흥분했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뭐라 고 그랬냐면은, 어, 이걸 잡자고 들면 못 잡겠습니까? 그, 슈퍼컴퓨터인데. 그냥 제가 옛날에 그 SK 다닐 때그 4억, 그때 돈으로 4억을 들여갖고 했던 그, 전국에 있는 그, 우리 스튜디오들 갖다 전부 그 조사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조건 검색만 딱몇 개만 딱 주면은 우리 아군과 적군, 우리의 경쟁사 되는 거가 탁탁탁 나와서 거기가 얼마를 쓰고 뭐 이런 거가 다 나오게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한사억 들여서 했다고 그어서또 SK에서 대상도 받았거든요. 제가 그 공로로. 한 2년 동안 저도 집도 못 들어가고 맨날 출장 다니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7, 8 먹으니까 뭐 그러니까 벌써 몇십 년된 얘기죠. 그래서 그때 그랬었는데 지금, 지금은 이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정도 되는 데면 완전히 슈퍼컴퓨터 내에서 돌아가는 자기네들끼리의 논리구조. 그러니까 소위기에서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검색만몇 개만 따닥따닥 그 컴퓨터 운영자가 딱 이렇게만 하면은 그냥 쫙쫙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자고 들면 그거 못 잡겠냐? 그러고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비슷한 시기에 본사에서 오토 판매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예, 인터넷 재판매에 대해서 왜 거기 있는 분들이 예,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오토 판매사 시기나 된 분들이. 그래서 그중에는 아주 진짜 신실하게 그냥 바닥서부터 제대로 해가지고 그렇게서 해 올라간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냥 많죠 오토 판매사니까 제일 바닥에 바닥에서 우리가 제일 선망하는 게 오토 판매사거든요. 그러니까 오토 판매사 모임에 가서 그런 에, 얘기 가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냥 가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오토 판매사 되면 소비자도 엄청나게 제대로 가는 사람이 냄. 면직 도전을 오토 판매사 말고 그 제대로 된 제대로 가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꽤나 많으니까 그분들 중에서. 일산에 나가보면은 실질적으로 아주 대놓고 얘기들을 해요 그럼 뭐 아니 인터넷에서 5만 몇천 원이면 사는 거로갔다가 그것도 그냥 쿠팡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새벽 2시에 그냥 배달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뭐 내가 미쳤다고 그거를 8만4천 원에 사냐 그리고 아주 대놓고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뭐 오히려 그러니까 더 시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일선에서 많이 뛰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피가 거꾸로 돌거든요 같은 이 5만 몇천원 짜리가 그냥 아직도 있고 진짜 막 아장아장 나와서 막 지금 열심히 해보려고 막 계속 막 꿈이 아른아른 거리고 막 이러신 분들이 막 나가서 막 전달하는데 어나 먹고 있어 나뭐뭐 뭐 이런 얘기하면서 5만원 5만, 5만 몇천원이면 5만원 4만 얼마로 또 샀는데 이따 소리 해대면은 이게, 이 회사 이거 무, 무, 무슨 회사야? 회장님도 안 그렇고 회사가 이렇게 온구나 해고 이렇게 초고속 성장을 했는데 아마 오토판매사 중에 그런 거를 일선에서 수십 번안 겪어본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밑에 있는 에이전트들도 신규어들도 그런 거다 겪어봐요.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오토판매사 모임에서 그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천 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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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또 자뻑 같아서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저는. 근데 2주가 넘게 이렇게 기다려 봤는데도 유튜브 어디에서도 또 그러고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와요. 이건 진짜 그야말로 우리 내부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건 진짜 그냥 대서특별할 만한 그,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 유튜브에서 다 조용합니다. 아, 그래서 참 이것도 희한한 현상이다 아. 그거를 미로 예측해 봤을 때는 뭐냐면 은 아, 어느 누구도 직급 도전 거기에 예외일 수는 없구나. 그그 그 테두리 안에 다 있으니까. 왜? 제일 꼭지점에 있는 임페리얼들이 다다 다 그걸로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위 조직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는 소속센터에서 이전한다는 을게 그렇게 이전해서 교육은 딴데 가서 받고 또 그것도 어렵고 라인을 이동한다는 게 그것도 그냥 초기에 나와서 한몇 개를 안 되신 분들, 이런면 모를까. 판매사까지 가고 이런 사람들 또 2년 기다려야 돼, 뭐 해야 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싫어도, 그냥, 아유, 저, 저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알면서도, 지금 도전하는 그룹들 거의 다 아닙니까? 그 중에서 20%는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수인으로서 하고, 나머지 80%는 왕따 아닙니까? 거기도 파레도의 법칙이 정확히 적용되거든요. 80%는 그냥 죽지 못해 하는 겁니다. 싫어도 좋아도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 줄에 쓴 건데 이 그룹에다가 사인해서 여기 있는데, 아휴, 내가 떠들어도 뭐, 그뭐 아무 반영도 안될것 같으니까 그냥 이러고 참는 분들. 그런 분들이 80%입니다. 원래 민중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는 많은데도 뭐 해봐야 뭐 영향력을 못 발휘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에휴, 그냥 난 나대로 그냥 조신하게 하지. 아니면 나는 그냥 아웃사이더 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에, 이렇게 하지 뭐 등등 등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그 직급 도전 하에 있어요 그것도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1년 2년 꾹 참고 그냥 나는 그런 거안 해요 그러고 그냥 버틴다고 쳐, 쳐요 꼭 있는데 저 밑에서 무한정 무한 단계니까 저 밑에서 누가 미친 듯이 판매사를 가네 뭐어쩐네 그래갖고 막 그냥 영업허가고막 위에서 간다 그러니까 다 줄줄이 사탕 간다 그래서 밑에서 판매사가 몇 명씩 올라오고 어~ 거기 또 팀장도 올라오고 거기에 그에 따르는 실적들이 다올는데 올라오는데 그~ 이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는 이런 거안 한다니까요. 되게 웃긴 사람들이야. 이러고 하면서도 올라오는 거싫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 그럼 한 줄만 하면 돼. 이제 그때부터 희망 고문이 엄청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직급도전에 그 아주 하수인들이 20%라면 나머지 80%는 나는 안 이러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그룹에 속해 있는 분들이면은 밑에서 올라오는 거를 마다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무한루정무한단계의 폐단이죠, 어떻게 보면. 그, 그렇게 좋게 만들어 놓은 건데 모든 건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2주가 넘도록 아무도 유튜브에서도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어차피 어, 마이크로 유튜브에서 그런 거를 공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회장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 많이 망설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절대 권력자의, 그, 저기, 제가 이렇게, 아, 그러면 나도 이거 또 옛날에 군대 있을 때 그, 그런 거랑 똑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는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회장님하고 저하고 3살 차이나요. 그래서 3살 형님이신데, 저는 3살 형님, 그, 박강회 장님그 스피치 하시는 거나 뭐 보면, 일단 아주 그냥 스피치의 기재시거든요. 스토리텔링이. 아 아주 금색이 한명 나올까 말까 하는 진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영웅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그분보다도더 존경한 건 옛날에 그 자동차 부품 회사에 있으면서 야상 침대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냥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했다면 그분은 진짜 탁월한 아주 그냥 끝내주는 그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도는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굉장히 존경심이 남다른 그게 있습니다. 저는 말은 표현을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거지. 근데 이게 회장님하고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망설인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오토 판매사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회장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근데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제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아, 요번은좀 망설이다가 제가 얘기를 합니다. 기왕에 뭐 얘기한 거라면, 아, 자, 인터넷 재판매 문제가 이미 모, 모르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뭐 회장님, 뭐 누구보다도 아무리 도넛스에 이렇게 쌓여 있어. 리더스니 무슨 뭐 로얄 리더스니 이 회원 사업자들 그 거기에서는 로얄 리더스라고 하는 그도넛스그 그 뒤를 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또 리더스 그룹. 그 거기에도 있고, 본사에도 나름대로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도너츠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사회로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도너츠 사회가 된다고 제가 전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도너스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참 에, 에, 최고 결정권자, 마지막 그, 파이널 디시즌 메이커로서 상당히 권해도 많을 거고 그런 걸 제가 자꾸만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가 여러 가지 꺼리게 있어서 했는데 제가 결심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 그때 그 제가 이거는 분명히 인터넷 재판매 그 직급 도전하는 사람들은 때려잡는 거는 시간 문제다. 도관의 든지다 그리고 이거는 100% 이기는 게임입니다 제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이 운동은 100% 이기는 게임입니다. 언제가 되느냐?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저는 언젠간 이기는데 2 0년뒤에 이기면 되겠습니까? 1 0년뒤에 이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그렇게 할 거라면 시간을 단축시켜서 어차피 나쁜 거니까 빨리 정선상략계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 배척을 해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제도로서 그거를 갖다가 그 배척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저 같은 민간에서, 민간에서 같은, 같은 사업자의 개념에서 한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는 문화된 문화로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회사에서 할수 있는 거는 제도로서 할수 있는 거는 회사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대로서 이제 하는 거가 회장님 말씀이니까 이거는 진짜 굉장히 이미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는 발표를 안 했다 뿐이지. 근데 오토판매사 그 모임에서 그 얘기를, 교육에서 그 얘기를 질문을 받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상당히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얘기했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동안에든지,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가 조국 검색, 진짜 컴퓨터 앞에서 그냥 몇 개만 두드기면쫙 그룹별로 쫙쫙쫙쫙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근데 상식적으로 봐도 그거 뭐 모를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때 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어느 오토 판매사가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인터넷 재판매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이거는 진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무슨 보관을 갖고 계시냐 고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봤겠죠 저는 참석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전달하는 식의 그것밖에 그 그안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하는 그룹들 해갖고 그들만 따로따로 이렇게 해갖고 N가를 따로 적용을 해, 하는 걸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뭐 이사님이 나가거나 무슨 뭐 다른 팀장이 나와서 얘기한 게 아니고 회장님이 애터미의그 네트워크의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오토 판매사 모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모임이죠. 그 모임에서 얘기한 거는 공신력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제가 2주 전에 얘기했던 도관에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 잡자가 들면은 진짜 며칠 내로 다 어느 그룹 어느 그룹 다다 파악이 다 됩니다. 그래서 N가로 조정한다. 그 얘기는, 그렇게 해서 N가를 갖다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를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를 제도로서 만약에 거기에만 별도 엔가를 갖다 적용해서 한다 그러면 제가 산수가 좀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n 가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게 어떻게 적용돼서 뭐 이렇게 직급 도전 때문에 n 가가 떨어진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7만 5천 원이 나오게끔 설계가 돼 있는 게 지금 6만 천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금 떼면 5만 9천 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떨어뜨리는 그 갭을 누가 누가 냠냠 뭐가쳤냐 이거죠. 결국에는 누군가 반사의 이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그게 그 직급 도전하는 그분들인데 워낙에 많으니까. 워낙에 많으니까 안 걸리는데 거의 없을걸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종한다 그러면 은할 얘기 없을 거예요.